난내 맘을 잘 모르겠어 x 소 s f 말갈 앨범에 알바베... 아, 이 정도면 장원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Listen, Listen, I can't listen 뭐라는 거야? 듣자 듣자 아니 못 들어주겠구만 잠깐, Stop it 나 정도면 춤잘 추지? 얼굴 예쁘지? 목소리 좋지? 아이들에게 장원영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장원영은 무슨 장발장도 불가능하겠는걸? <웃음> 오빠 오빠가 뭘 한다고 그래? 감성 이해 못 해? <웃음> 알겠어 나 특별히 오빠들게 한번 보여줄게 <웃음> 제발 쇼대가파나와마 <웃음> 이못 참겠다 야 무슨 일이래? 니왜 기능을 다 멈추려고 해? 아니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나봐 이거 큰일인걸? 안되겠다 당장 귀와 눈을 닫아버려! 엘리스. 에이! 다운! 왜 저한 무대 하고 있는 거 빨리 안 봐? 어? 이 정도면 잘수 있겠다. 밤으로 가야지. 아아 어, 아, 오빠 어디 가? 어? 두개 아닌가? 이쪽도 어, 아닌가? 어. 아, 진짜, 치마가 노래는 완벽한데. 나한테 살짝 부족한 게 뭐지? 아, 아 그거네, 그거! 화장! 화장은 비슷하면 진짜 길고 다가장원영 소리 듣는 거아 리을 리얼, 리얼, 키 큐! 아, 나. 하하하. 하 이제 화장해볼까? 음. 립스틱은 이걸 바르고 아이섀도우를 이걸 바르면 정우녀가 완전 똑 튀겠는걸? <웃음> 하! <웃음> 다 죽었다! 이러다가 내 동생 큰일 나는 거 아니? 점점 자기가 장원영인 것처럼 오씨 뭐야? 오, 여기 오. 오, 안 되겠다. 내가 고쳐줘야겠어. 응. 라면. 라면. 늘오 내일 인여초 강당에 장원영 온대요. 거짓말 아님 얼른 와서 티켓팅 하셈. 급 이벤트래요. 아니 여기 장원영이 온다는 게 실화야? 아, 아이들 이틀 장원영님이 진짜 온다고 했음. 그분 장원영 장팬이잖음. 거짓말일 수가 없음. 음, 음. 그럼 한번 믿고 가보지 뭐. 음. 음, 어? 저분은 설마? 저분도 오셨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국왕인 비스밀라 갑사실리 에이쥐 아브라함이잖아요. 캡캡테만주스키 저분 도다니 장원웅님의 인기는 대체. 어이, 설마 저분은. 어이, 저건 김 김정은. 내내내내 핵보대 장원영을 더 내리내리 네, 네, 네, 좋아함. 등등 <웃음> 장원영이 온다는 소식에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온 거구나. 응? 무슨 일이길래 학교 앞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지? 아 목일이래 목일?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네. 무슨 일이래요? 아 여기 오늘 장원영 온대요. <웃음> 장원영? 장원영이 나요래를 견제하기 위해? 의도 <웃음> <맘도> 꼭 보세요, <웃음> 진짜 대박 사건. <웃음> 아, 네. 아, 어, 누구래? 야, 동생아, 강당에 장원영님 오시는 거 알지? 너를 위해 내가 특별히 앞자리 맡아 놨으니까꼭 앞에 앉아. 영영기. <웃음> 오빠가 웬 일이래? 오 진짜 감동이야. 아 이건 아무래도 오빠의 배려인 것이야. 직접 실제로 보고 더잘 따라하라고 이런 배려인 것이지. 아 오빠 오면 또 커버 댄스 한번 쳐줘야겠다. 진짜 피곤하다 피곤해. 아 오장원 형 보고 싶어요. 여기가 내 자리인가 보다 진짜 중앙 앞자리네 우리 오빠 웬일이래? 어 시작한다 음, 음. 아!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 이곳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원영 님께서 특별히 이곳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사람, 사람, 장원영, 사랑해요, 장원영, K-pop 너무 좋아요. 장원영 님이 미디어. 장원영. It's bad, it's good. 난내 맘을 잘 모르겠어. 날 소시지, 말걸할 바빗. 아, 이 정도면 장원영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장원영님의 영상이었는데요. 이 장원영님이 여기에 진짜로 오셨다고 합니다. 바라보실까요? 나오세요 장원영님. 정 장원영 닮은 초등생 중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요리는 모델로 올라와 주시지. <목소리> <목소리> <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오늘 하루일당 받아가세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아부랍함아 연기 오셨어요 두 배로 드리겠습니다 아무에 뭐 아,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또일 있으면 불러주요아아 모두 들 고생하셨습니다 얼른 가보세요 하, 이것도 요르르 정신 차렸겠지 <웃음> 뿅 난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날소서 잠시만요. <웃음> <좀. 웃음> 뿅. 구독. 뿅. 좋아요. <웃음> 안녕.